품 감별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 의류를 갖다가 정상 상태인지 불량 상태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육안으로 아니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눌러본다든지. 아니면 pH를 측정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불량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의류의 비늘 상태를 보자. 불량 상태는 생선 피부 건조하고 광택이 없습니다. 정상 상태는 싱싱하고 광택이 있다는 얘기고자 눈을 보면은 불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가미를 봤어도, 아가미가 뭐, 선홍색, 그 다음에 악취가 없고 입이 다 물려져 있는 상태다면은 정상인데, 만일 입이 열려져 있고, 색깔이 그 의류의 본래 색깔이 아니고 어떤 회색, 혹은 황색을 띠고 있다 이러면은 불량이다. 그다음 냄새도 신선한 상태에서는 의류의 그 어떤 의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 냄새는 있지만은 이게 악취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악취 발생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고약하다 당연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pH를 측정을 할수 있다면은 정상 상태는 5.5 전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5.5 전후가 아니고 이제 pH가 다운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pH가 올라갔다든지 이러면은 아 이거는 벌써 신선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중 떠요. 정상 상태는 어떤 물에 이렇게 까란앉 정도 어? 비중이 나가지만은 불량한 상태는 위에 떠버립니다. 물에 떠버립니다. 육질도 정상은 누르면 탄탄해요. 탄력이 있어요. 비정상상태나 탄력이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오징어도요. 정상상태나 색깔이 갈색 오징어 고유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 불량한 상태는 갈색이 아니고 점차 표백이 되든지 붉은 홍색을 띠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 수육류도 봅시다. 자, 여기 부패 여부 기생충 검사 인축 공통 감염병 검사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상 상태는 외관으로 적갈색을 띕니다. 그런데 불량한 상태는 적갈색이 아니고 암갈색, 표면에 어떤 점액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다. 정상 상태는 고기 특유한 고유한 냄새를 띠고 있지만은요,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하면은 아모니아 냄새가 발생됩니다. pH도요, 정상의 한 6.5 정도 이하 띠는데, 불량 상태는요, 6.5 이상 상태 pH 값을 띱니다. 그 다음에, 병사 되었는지,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는지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인 육질은요, 육질의 피가 적고요, 적갈색입니다. 근데, 병으로 죽었다면은 피가 많이 나오고요, 황갈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다음 소고기 지방 정상 상태는 흰색입니다. 불량할 때는 혼탁 흰색이 아니고 혼탁한 상태입니다. 낙고기는요, 정상 상태 황백색입니다. 불량한 상태는 갈색을 띱니다. 그다음 육질이 이제 처음 사후 강직이 일어나면은요, 사후 강직이 일어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 강직이 이제 풀립니다.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소화가 일어나고요, 자기 소화가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는 이제 부패 상태로 갑니다. 이때 pH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 처음 중성에서, 7.3 정도 중성에서요, 사후 강직이 일어나게 되면은 pH가 다운됩니다. 5.5에서 한 5.6으로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됐다가, 그 다음 부패가 진행되면은, 알카리로 pH 11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게 pH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알카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단백질이 단백질이 결국에는 가수분에 대해가지고 아미노산 거쳐가지고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부패가 진행돼서 pH가 올라가 버립니다. 10일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pH는 처음 중성에서 바로 사후 강식이 일어나면 산성으로 갑니다. 5.5에서 5.6으로. 그리고 나서 부패가 진행되면 자기소화 부패가 진행되면 알칼이 pH 11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달걀은 어떻게 판정을 할까? 자 달걀이 정상상태는 표면이 거칩니다. 광택이 없어요. 표면이 거치니까 당연히 광택이 없겠지 그런데 불량한 달걀은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납니다 우리가 보기는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게 좋은 것 같지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 비중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1% 식염수에 띄웠을 때 정상적인 달걀은 깔아습니다 11%. 그런데, 불량인 것은 위에 떠버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밑에, 비중법으로, 11% NaCl2, 잘못됐고, NaCl, 식염 11% 용액에서, 불량인 것은 이렇게 벌써 위에 떠버립니다. 밑에, 바닥에 깔아 넣는다는 얘기는, 아주 신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흔들어 봤을 때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벌써 정상상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이다는 얘기입니다. 흔들어 볼 때. 그 다음 전구의 일에 불로, 불을 비춰봤을 때요. 비춰보면 은 노른자하고 흰자 구분이 뚜렷하고 그 다음, 공기, 기실의 크기가 작으면은 정상인데, 이게 불량인 거는 전구 빛을 투시했을 때, 뭐, 어떤, 뭐, 혼혈, 뭐, 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공기 구멍이 굉장히 커져 있다든지, 보이겠죠? 그죠? 투시해보면. 자, 그 다음. 이제, 난황계수와 난백계수 그러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난황, 난백계수. 자, 이거,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자, 난황계수는, 여기에, 자, 계란을, 계란을 이렇게, 뭐랄까, 유리판이든지 여기에 깨트려 봤습니다. 깨트리면은, 자 이렇게 흰자가 흰자 위에 노란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노란자 노란자가 자 난황이고 그다음 흰자를 남백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난황계수라고 그러는 것은 자 난황의 이 높이를 이 높이를 h를 난항의 이 지름, 난항의 지름 d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난항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뭐랄까요? 그 저저 노론자가 탱글하게 이렇게 퍽 퍼져가 있지 않고 탱글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난항 높이 h가 높다는 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한 개수가 0.3에서 0.4 정도 되는 것은 아주 신선한 계란이고, 0.3 이하는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난한 개수 0.3 이하 불량. 그 다음, 난백 개수도 똑같이, 난백 남백 개수, 난백이 높이, 높이를 h라고 부르고그 다음, 난백 이 지름 이 지름을 남백 높이를 남백 지름으로 나눴을 때 이걸 남백 개수라고 합니다. 자, 남백 개수 그 다음 너후 남백의 지름 했는데 이 얘기는 남백의 그러니까 최장경 제일 길게 퍼졌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짧게 퍼졌는 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로 했을 때 남백 농후 남백 지름을 자 이렇게 구하자. 뭐 남백 지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건 없고 난황 개수와 남백 개수 값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경우는 난환 개수로서 0.3 이하는 0.3에서 0.4 정도 이상인 것은 신선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0.3 이하는 불량하다 쉽게 얘기하면 불량한 계란은 이렇게 깨트려 봤을 때 난황 자체가 벌써 퍼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퍼져버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0.3 이하 난황계수 0.3 이하 불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우유 우유의 경우에서 우유 성분 규격으로 일반적으로요 우유가 색깔이 유백색 내지 황색을 띄어야 되고요 이미 이치가 없어야 됩니다 이미미만 미자고 이치 그러니까 나쁜 어떤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비중은 15도시에서 0.1028에서 0.1034, 약 0.1, 0.1이 아니고 1.03, 약 1.03은 비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산도는 젖산으로서 0.18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산도. 0.18 이하. 0.18% 이하 그 다음 무지유고형분 자 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지방이, 유지방이 3%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세균수가요. 자, 1ml당 2만 이하. 2만 이하. 자, 멸균 제품의 경우에는 5 5도씨에서 1주 또는 3 0도씨에서 2주 보관한 후에 표준평판 배양법에 의해 법에 해 실험할 때 음성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멸균제품이니까 음성이 나와야지 그죠? 단 이때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는 경우에 유산균을 세균수에 카운트해버리면 안되잖아 그래서 이 유산균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세균수 이거를 적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장균군의 N C M M small M large M 자 O E zero 균제품일 경우는 당연히 음성이라 야될 거고 그죠? 자 대장균군 O E zero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이해되죠? 자, o, N은 O가 뭘로 의미합니까? C, E가 뭘로 의미합니까? SMALL M0가 뭘로 의미합니까? LARGE M0가 아, 10이 뭘로 의미합니까?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왔죠? 영희 씨 시험 칠때 이거 나왔죠? 그 다음, 포스파타제 음성이어야 합니다. 포스파타제 음성이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저온 장시간 살균제품이나 고온 단시간 살균제품에만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살균을 하고 나면 은이 포스파타제가 역할을 못하게 불용처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산균 수는요. 1ml당 100만 이상 단 유산균 첨가 제품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유산균 첨가 제품에는 1 m 리당 100, 100만 이상 유산균 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입니다. 그다음 우유의 신선도 검사법을 한번 봅시다. 자 우유가 신선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테스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자 잡이법. 그러니까 잡이라는 이 용어가 뭐예요? 일본말이거든요. 삶을 자 자, 끓을 빗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고 끓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자, 가열해가지고요, 가열 후에, 가열 후에 물을 가해봅니다. 물을 가하면 응고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열시켜가지고 물을 집어 넣었을 때 우량품은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데 불량품은 바로 응고되고 침전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유가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우유를 가열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 보면 엉켜버린다든지 침전되면 불량일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신선한 우유는 그래 침전이 안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메칠렘 브루라는 지시약을 가지고 환원시험을 합니다. 유가공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메칠렘 브루의 탈색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균오염 정도가 심한 우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메칠렘 브루 색깔이 브루 색깔이야. 그거 탈색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오염됐을 확률이 높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알코올 검사법을 많이 씁니다. 70% 에탄올에 신선한 우유는 응고되지 않습니다. 신선한 우유는 응고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신선하지 못하면 바로 응고됩니다. 끓이지 말고, 그냥 70% 에탄올을 갖다가 집어 넣어보면, 에탄올에 우유를 갖다가 넣든지 넣어보면, 바로 신선한 거는 그대로 응고되고 이러진 않아요. 바로 응고되고 이러면, 아, 이거 신선하지 못하다. 자,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 산도 검사도 가능합니다. 우유 검사법에 여러 가지 검사법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파타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이게 저온 살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지방 함량 검사하는 방법으로 자, 여기에 나오는 밥콕 테스트하고 거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함량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카카 실험 리젝션 테스트라 살균이나 아니면 알코올 침전이나 아까 자비시험 이런 것들로 해서 불량 양품, 이렇게, 불량한 리젝션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죠? 신선한 거, 불량한 거, 판별을 할수 있는 시험 방법이다. 그 다음, 70% 에탄올에서도 마찬가지 응고시험 있고, 메칠렌브루 산도검사 이것도 신선도 판정에 이용될 수가. 그 다음 리덕타제 테스트 아까 메칠렘브루 그러는 거 세균농도 추정 마찬가지 세균농도 추정 메칠렘브루 리덕타제 테스트 그 다음에 요도 측정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온 살균도 검사에 노스토표라는 도표를 이용을 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 측정은 물을 첨가 한지 여부를 갖다 검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신선한 우유는 15도씨에서 약 1.03, 1.028에서 1.034 비중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비중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비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을 첨가해서 더 우유 양을 늘어 늘릴 경우도 있다.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중계가 이렇게 우유에 비중계를 담그면 은 이렇게 비중계 위에 지금 아래쪽을 읽는 게 아니고 위쪽을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위쪽에 이 수치를 읽습니다. 자 이거 읽는 거 비중계 읽는 거잘 보세요. 자 비중계는 자, 비중계의 이쪽의 모세관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유가 위로 딸려져 올라가는 거예요. 딸려져 올라갔는데 위쪽을 읽습니다.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 뷰렛이라든지 이럴 쪽에는 자 이렇게 돼있는 아래쪽을 읽었잖아. 우리가. 그죠? 아래쪽을 읽었는데 비중계는 위쪽을 읽습니다. 자 위쪽을 읽으니까 혼동 일으키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 공유의 경우에, 어떻게 신선도 신선한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을 할 것이냐. 자, 살 경우에, 자, 우량품, 우량살은요, 자외선 조사 시에 청백색을 띱니다. 청백색. 만약에 불량한 경우에는요, 청백색이 안 띄지고 색깔이 변질되어가지고 어떤 황변미 혹은 황색 또는 등황색 이렇게 청백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 보여요. 자그 다음 그럼 살례 신선도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살례 구약 호하고 과산화수소수를 가하고 3분 방치를 하면은요, 과산화수소 이포옥시다제에 의해서 적색이 되는 살을 세워서 적색이 되는 살 숫자를 세워서 살의 신선도를 판정을 한다. 자, 신선도. 검사. 그러니까, 자,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신선하지 못한 적과 적색이 나타나는 살을 세어가지고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신선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곰팡이 정식 가능 조건을 우리가 아래쪽에서 상대습도와 공유의 수분 함량과의 상관관계 자 A 우리가 공유 수분이 에, 살을 아주 잘그 수분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13% 이하로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A 영역이 13%고 상대습도 75% 정도 되는 이 영역 그 다음 B 영역이 상대습도 80%에 수분함량은 한 15% 정도 되고 그 다음 에 80% 한 7% 상대습도에 수분 함량, 공유 수분 함량 약한 16.5% D, 뭐 E,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곰팡이 증식 가능 조건이 C 영역이다. 그러니까 C 영역 이상에서는 상대 습도 80에서 한 88% 영역에 곰팡이가 증식 가능하다. 곰팡이, 이건 한꺼번에 우리가 저번에 세균 같으면은 세균 번식 조건, 곰팡이 번식 조건, 뭐 이렇게 저번에 한번 전체 식품의 수분 관계에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밀가루 경우에는 우량은 하얗고 입자가 고르다. 그 다음, 분량의 경우는 맥각이 많으면 흑색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밀가루가 맥각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흰색은 아니잖아요 밀대야 안쪽은 가능하면은 흰색이 띄는게 맞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얀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는 탈색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올,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잖아. 자, 밀가루. 가능하다면 우량일 때는 하얗고 입자가 고르다. 그 다음, 통조림의 경우에 식품을, 통조림 식품을 주입을 하는 방법. So, 이건 둘다 불량입니다. 이 통조림에 바로 탁, 이렇게. 양호한 방법은,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떨어지게. 그냥 통조림 벽면이나 뭐 하, 하단에 바로 이렇게 음식을 주입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캔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자, 이런 형태로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식품주입 방법으로 바람직하다. 그 다음, 통조림에 외관 검사를 해야 되고요. 외관 검사, 타금, 그리고 두드려봅니다. 아니면은 통조림을 열어서 개관, 열어서 검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진공도 검사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중량이 부족한지 통조림 무게를 구했어. 그다음에 스프린즈 스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통조림에서 이제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한쪽이 불로 올라왔죠. 이걸 스프린저라고 표현을 했고요. 양쪽 면이 다 불룩 나올 정도로 가스가 찼다. 이걸 스웰됐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다음 통조림 요관 몸체가 불량일 경우, 자 그다음에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조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드려 봤을 때 타검 검사를 하면 은 맑은 소리가 나면 은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둔탁하다. 이거는 안에 불량한 통조림일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통조림 아니 진공이 어느 정도 진공도 검사를 합니다. 자15 인치 수원 15 인치 HG 그러는 게 수원 기둥으로 15 인치 이상 나와야 진공도 검사에 오케이다. 진공도.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인치가 15 인치 15인치? 그럼 얼마예요? 760mmHg 인치는 1인치가 몇 센치입니까? 1인치가 몇센치예요 <웃음> 계산해보세요. 15인치 몇 mm 입니까 2.54자 2.54 곱하면은, 뭐, 한30 정도 되나? 뭐, 어찌됐든 자, 인치로 해놔놓으니까, 어? 환산을 또 해야 되네? 자, 풍조림의 가온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여같이 5분에서 37도 씨항온에 10일간 보선한 후에, 상온에서 1주간 추가로 방치했을 때 아까 스프린저 스웰 이런 현상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 통조림의 표시 방법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뭐 M O Y L 뭐 이렇게 나와 있고 L A A C 나와 있고 만약에 O D 1 8 이렇게 통조림의 표현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게 각각 뭡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M 그런 게 어떤 원료 O가 원료 크기 그 다음에 Y 조리 방법 L 재료 크기 이런 형태로 위쪽이 원료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이 제작 제조 회사 얘기. 제일 밑에가 제조 연월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OD 18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앞쪽이 연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2005년이라고 지금 여기는 표시를 했네. 2005년 December 18th 18일, 12월 18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줄이 나오는데, 제일 위쪽, 재료, 중간, 제조회사, 그 다음, 제조, 연어리.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시지. 자, 변질 소시지는 포장 비닐과 소시지 사이의 깊, 기포가 존재하거나 반점이나 얼룩이 발견된다. 이건 바로 불량입니다. 해밀 경우에 신선한 상태는 황색입니다. 황색. 청량음료도 침전물이 많다면 불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빙과류에 기포가 많으면 불량일 확률이 높다. 식용유, 우량은 투명한데요. 불량은 투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버터 위에서는요. 버터 절단할 때 물방울이 생긴다면은 불량입니다. 다음 식품 첨감을 한번 봅시다. 자, 보존료입니다. 보존료 다이하이드로초산나트륨 다이하이드로초산나트륨 쓸수 있는 경우가 요이 치즈버터 마가린에만 허용됩니다. 다른 데는 쓰면 안됩니다. 안식향산 탄산수를 제외한 탄산음료 간장에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쓸수 있는 거 이외에 쓰면 안됩니다. 그 다음 착색제입니다. 착색제 자, 허용색소 8종이 존재합니다. 허용색소 8개는 좀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청색 1, 2호 적색 2, 3, 40호 녹색 3호 황색 4, 5호 자, 이 여덟쪽만 허용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단무지나 육제품 천년의 색상을 위화할 수 있는 품목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금지입니다. 단무지, 육제품, 천년 색상을 위화시킬 수 있는 품목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 산화방지제가 있습니다. BHA, 부칠 하이드록시 아니졸, 부칠 하이드록시 톨로엔 BHT, 토코페롤 바이타민 E, 몰식자산 프로필. 자, 이걸 산화방지제로 사용합니다. 산화방지제. 그 다음, 인공감미료. 자 사탕류, 벌꿀, 설탕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탕, 벌꿀, 설탕에는 인공감미료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사리실살 사리실산 페리크로라이드 반응의 자색을 나타내는데 사용 금지. 그다음 과도한 증량 목적을 위한 증량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냥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증량제 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식품 검사에서 자 이거는 질소 정류 장치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정량할 때 썼습니다. 질소 정류 장치. 이걸 가지고 뭘, 식, 무슨 식품 검사를 합니까? 그 다음, 비색기를 이용을 해서, 빛을 투과해서 식품 상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실내 지방 추출기를 이용해서 지방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량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 우유 이런 데 아까 밥콕 테스트 해서 그 지방을 구할 수 있는 지방량을 구할 수 있는 밥콕 지방병이라고 그러는 병입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가 단백질 분해, 단백질 함량 구하기 위할 때, 킬달 분해 장치입니다. 킬달 분해 장치. 그 다음, 데시케이터, 데시케이터. 냉각시키기 위, 위할 때, 데시케이터.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수분 흡수제가, 흡습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어폐류 부패 측정을 위해서 트라이메칠아민 트라이메칠아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메, 트라이메칠아민이 의류의 비린내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트라이메칠아민이 4에서 6mg% 나오면은 초기 부패 상태고, 부패가 되었다는 것은 10mg% 이상 값이 나옵니다. mg%는 뭐냐? 100g 중에 만약에 어한이 트라이메칠 아민이 1g이 있다면 1%잖아. 그죠? 근데 m 리그램이라하는건 100g 중에 1mg에 있을 때 1mg 퍼센다이 말입니다. 퍼센트는 봤는데 m 리그램 퍼센트는 처음 봤죠. 단위만 100g 중에 1mg이 있다면은 그게 1mg 퍼센트입니다. 초기 부패 4에서 6mg 퍼센트 부패 상태 10mg% 이상. 그 다음, 자, 히스타민이 검사를 하면, 어류, 어패류 부패 시에 히스티디니 탈탄산 반응을 일으켜서 히스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엘러지 유발 물질이죠. 자, 히스타민이, 히스타민이 만들어졌는데 히스타민은 어떻게 양을 구할 수 있느냐? 크로마토그래피 원형 여지를 이용을 해서 히스타민이 만들어져 있는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원형 여지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부패 판정 측정을 할 때는 뭘 이용을 하냐 하면은 휘발성 염기 질소를 측정을 합니다. 휘발성 염기 질소. 여러분, 부패가 되고 나면은 단백질이 가스분해 돼가지고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 탈아미노반응 일으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암모니아, 뭐 아민, 뭐 여러가지 질소, 화물들이 만들어져서 휘발되어서 나옵니다. 그때 휘발성 염기질소 양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측정했을 때 보통 코네이법으로 보통 의류는 약 15에서 25mg% 정도 나오는데요. 초기 부패 상태 의육에서는 30에서 40mg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패되면 50mg% 이상으로 값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휘발성염기 질소로서 부패, 초기 부패와 부패 의육을 판단하려면 수치가 30에서 40mg% 50mg% 이상 부패. 그 다음 트라이메칠아민으로서는 아까 봤을 때 초기 부패 4 내지 6mg% 부패 10mg% 이상 자, 이렇게 트라이메칠아민하고 휘발성 염기질소 자,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겁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문제 실험으로 다 되어있으니까 NCMM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